자, 사랑하는 사님 사모님 오늘 가볼 집은요 어, 전남 영암 삼호쪽에 어, 위치한 대호식당이라는 곳입니다 아, 간판부터가 어, 약간 좀좀 오랜 좀 또옛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오늘 짱뚱어 회하고 짱뚱어탕을 먹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안에 와 자리를 잡았는데 이 짱뚱어는 제가 전에, 이제, 망둥어, 이제, 운저리라고 불리는 망둥어를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 있잖아요. 어, 이쪽, 서해 이쪽, 서해 남부 쪽에, 어, 그 망둥어 운저리만큼 또 유명한 그 짱뚱어라는 게 있습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좀 계실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바다의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어, 굉장히 영양수도 많고, 어, 원기회복에도 또 굉장히 좋다고 유명한 어, 이쪽 지역의 음식입니다. 오늘 한번 맛있게 회하고, 어, 탕, 이렇게 가지고 먹는 영상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기대가 납니다 자이 녀석의 원래 생김새는 어, 요렇게 생겼습니다 어, 좀개상하게 생겼죠 네. 자 짱뚱이 지금 받은 건데 예, 오 지금 속살이 살짝 이제 붉으면서 어아이도 굉장히 또 맛이 좋거든요 이거 야 맛있는 자 짱뚱어 회가 나왔습니다 오예 열무김치 열무김치를 넣어서 드시거나 아니면 이 된장이랑 깻잎 해가지고 딱 싸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자 회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색깔이 살짝 붉은 빛이 딱 감돌면서 아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아우, 된장 여기다가 마늘, 고추 같은 것만 이게 껍질이 있으니까 살짝 좀질거한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근데 와이 육질은 진짜 그뭉티기 어, 살짝 연해진 뭉티기 먹는 어, 그런 느낌이에요 살이 와. 어... 요거 이제 가운데 뼈를 발라주셨는데 살짝 장가시가 있긴 한데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와 진짜 교쿼슨 됐죠? 이거, 진짜,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운저리와, 이제, 운저리, 아 그, 망둥어, 살짝, 비슷한 듯 다른데, 저는, 정말제가 사랑하는 운저리, 망둥어지만, 짱뚱어회가 이게 더 고급지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아. 자, 머리 는쪽 음. 머리 있는 쪽은 조금 이제 비주얼적으로 아, 좀 먹기 힘들겠다 뭐 생각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 이거 맛을 보는 순간은 정말 저 다른 느낌입니다 아. 졸려서 딱 아, 이렇게 어 음, 음, 머리 조금 입이라 이런 것 때문에 오돌도롱 오돌도돌한 식감 이좀 제법 있어요. 근데 재밌고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처음 드셔보시기 겁나신 분들은 깻잎, 네 특별히 비린 향이나 이런 게 없어요. 전혀. 특별한 비린양은 없는데, 이게 좀 도전해보시기 무섭다 하시는 분들이, 요 깻잎, 마늘, 고추, 그 된장. 이렇게 해가지고만 딱 한번 먼저 드셔보시고. 아 근데 먹어봤는데 괜찮다고 싶으면 초장에도 이렇게 한번 딱 찍어 드시고 아 초장도 좋은데 역시 여기 약간 제리식 된장, 이 응. 참기름을 살짝 두르니 제리식 된장이 좀더 풍미를 좀더 해줍니다. 음. 지금 제가 이쪽으로만 씹고 있죠. 여기 위쪽 사랑니를 발치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여기는 지금 씹기가 모여서 이쪽으로 좀 씹고 있습니다. 양해좀 부탁드립니다. 음. 와, 이게 묵은지. 아, 오리지널 전라도신 묵은지야. 묵은지라서 먹어도. 아우 아우 역시 된장 마늘 음 열무 김치도 너무 좋고. 앞에 우리 각시가 앉아있거든요 횟수못 먹어요 잘 특히나 이런건 아예 손도 못대요 그래서 탕 나올 때까지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비주얼을 보더니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탕 먹어보면 진짜 깜짝 놀란다 이제안한 겁니다 음음 이게 또 이게 사실 사철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혹시나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때를 좀 맞춰갖고 드셔야 될 거예요. 음. 제가 정확한 식이나 때는 음. 자막으로 제가 가지고 좀 넣어드릴게요. 이쪽, 서해 남부나 있죠? 전라도, 요쪽 목포나 영암, 해남 이쪽으로 오시면, 요, 된장을 주는 걸좀 많이 보실 거예요. 여기, 쌈쌀 때나 이럴 때, 보통 요 노란장을 주세요. 음, 된장. 아, 살 맛있죠? 와, 소주가 한 잔, 아, 땡기긴 하는데, 아, 저 좀, 오늘 또, 갈 때도 있고 해가지고, 와 근데 여기 미쳤다 이거 소주를 안먹을 수가 없겠다 와 진짜 맛있다 고 yeah. 회는 아, 마지막 한 점. 아. 어, 그래, 참피디형 왔다 갔는데, 형이랑 홍어를 먹었는데, 와, 혹시나, 우리 형님, 여기 먹고 좀 내려올 일이 또 있다. 무조건 이걸 먹여야 되네, 아. 그리고, 진짜, 손님 접대용으로, 적대용, 도 진짜, 전혀 손색이 없고, 아, 이 비주얼에 비해서 굉장히 맛이 고급집니다. 껍질 부분이 살짝, 어, 조금 이제 질긴 그런 느낌이 살짝 조금 있어요 근데 살 자체가 좀 이제 연한 소고기 느낌이라 그 연한 생소고기 음, 뭉튀기 느낌이 좀 나면서 그잘 어우러져가지고 그게 불편함은 없고 아 진짜 맛있습니다 혹시나 회를 못 드시고 이제 비주얼적으로 해가지고 이거 좀 드시기 힘들 것 같다 라는 분들한테는 어, 지금 나오는 음식이 이제 메인일이 될 겁니다 자 탕이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장뚱어는 회, 그리고 이 탕, 탕이 또 이게 또 진차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이게 좀 들깨가루 딱 살짝 들어가고 죽여줍니다, 이게, 아.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 개가 나오는데, 아. 이 한쪽 발만 좀 커요. 요 개를 보시면, 한쪽 발만 크죠. 이게, 지금 제가 정확히 표준으로 뭐로 부르는지 그쵸? 저 기억이 잘 나는데 여기 여기서 그냥 꽃기라 불러요. 꽃기꽃게가 예. 아니라 이쪽 사투리. 이쪽 분들 방어로뭐 이쪽 근처만 가도 방어는 이제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음. 이게 근데 그 소고기 한 근이랑도 안 바꾼다. 예. 같은 어, 그러면 저 소고기랑도 안 바꾼다 아, 할 정도로 굉장히 또 영양소가 또 많은 어, 맛있는 게라고. 예. 간장에 이렇게 싹 절여진 요게 좀 물러요. 원래 음. 이거보다 좀더 살지면서 딱 살점이 씹히는 게 기가 막힌데 지금 조금 무릅니다. 음. 자 이제 탕. 아. 아. 자. 어. 이고 아, 의욕 너무 과했어요. 아. 아. 같이 말아서 같이 먹죠. 이게 맛있지. 당은 이렇게 드셔야 돼요. 네. 아. 말씀 안 드렸더니 요거를 두 개를 같이 주셨네요. 아. 굴에 네, 딱 말아야지, 이렇게. 네. 내가, 아하. 손대지 않게, 까갖고 어요 오, 무화과, 무화과. 아 야, 우리 사장님이, 우리 잘한다. 또 서비스로 또, 모아가 예, 아우. 감사합니다. 맛있어. <목소리> 이거는, 예, 이거는 잘밥 먹, 밥 먹고 먹어야지. 예, 한마 없어. 아, 달달하니 꿀맛 나거든요, 이게. 자 아, 이렇게 걸쭉하게. 예. 네. 요렇게 드십니다. 아, 흥건한 국밥이 아닌, 빤죽한 느낌으로 음. 국밥과 약간 두개 중간 사이 어. 이렇게 먹었대 진짜 맛있어요 오. 아우, 음, 가지볶음이랑 반찬도. 음. 아. 음. 잘 먹네, 여보. 맛있어. 응. <웃음> 음. 이거 묵은지, 이거, 요거, 이거랑도 한번 좀 먹어봐요. 이쪽, 안쪽. 여 여기, 데인고 여기가 맛있어. 밥딱 아, 해갖고. 음. 완전 을어 아. 음. 아. 자, 짱님이 서비스로 주신, 혹시 무화과까지. 아우. 아우, 달달하니, 진 죽여줍니다, 이것도. 아, 내 고향 영암, 진짜.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좋네요, 진짜. 아 정신없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강력 강력 강력 추천 진짜. 여기 이쪽 목포 뭐부안이나 이쪽 전라남도 서서 서, 어, 서해 남부 이쪽 전라 남도로 오시게 되면 무조건 한번 드시고 어, 드시고 가세요.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아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짱뚱어. 오늘도 뭐, 사랑하는 사님사모님 어, 제가 준비한 오늘 짱뚱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번에 어,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